오늘은 도치 구문을 좀 볼게요 도치라는 것은 음,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걸 도치라고 하고요 예, 어떻게 도치가 되는 상황이냐 하면 주어와 동사라는 원래 순서가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조동사가 나갔을 때 예, 동사 원형 또는 가끔 여기 현지 완료일 때는요 pp가 남을 때도 있어요 예. 어쨌든 동사나 조동사가 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네. 그래서, 예, 요런 순서인데, 그럼 어떨 때 이렇게 도치가 되는지 알아야겠죠?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장소 부사고. 그, 장소를 나타내는 말. 어, 뭐, here라든지, 네. at the corner, on the corner. 또는, at the store on the table under the chair 이런 장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장소 부서가 나갔을 때 예, 주어 동사였던 순서가 바뀌어서 동사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가 있나 이따 자세히 하고요 부정어고 라든지 예, so neither nor 같은 경우도 동사 주어 순서로 only가 포함됐을 때 강조하려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게 다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주 앞으로 문장배 앞으로 꺼낸 거예요 말을 그랬을 때 이제 도치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if가 생략되는 경우는 가정법에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했다면 뭐 물이 있다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if가 생략됐을 때 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주어동사가 도치되는 건 아니고 예, 보호가 앞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 도치 인데요 그것도 어쨌든 도치라서 너무 놨어요 예, 요렇게 이런 상황일 때도치가 된다 보고요좀더 자세히 보겠요네 첫번째 장소부사나 장소부사구가 왔을 때는 예, 원래는 the bus comes here 라고 주어 동사 예. 부사 here 가 있어야 되는데 here 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예, here 를 먼저 썼어. 오 여기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는 거야. 버스가 와할때 comes the bus. 그런 얘기죠. 음, here comes it 이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는 왜냐면 원래 it comes here 이랬던 건데 here 앞에 내놓다 하더라도 나왔다 하더라도 예, 다시 comes it 하면 이제 이 뒤로 빠지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뒤로 가는 걸안 좋아해. 그래서 그냥 그때는 here it comes로 한다. A lot of things came out of his backpack.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의 가방 밖으로. 이게 부사, 장소 부사구란 말이에요. 네, 이런이부사구를 문장 앞에다 내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이따 살펴보고요. A very big building stood on the corner. 역시 커다란 빌딩이 음, 저 길버퉁이에 서 있었어. 그, 그러니까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언더 코너라는 장소 부사우를, 예, 문장 앞으로 내놔서 도치를 시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시, 예, 주어 동사가 바뀌는데, 이렇게 돼요. 그냥 동사가 훌렁 주어 앞으로 튀어나와 버려. 예, 여기, came a lot of things, 여기는, stood a very big building. 이렇게 해서, 예, on, 음, a very big building 앞으로 stood가 나와 버렸죠. 전부 다 동사가 주 앞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네, 이거하고 또 다른 도치는 좀 다르니까 좀 알아두세요 잘 눈여겨봐도 어떻게 다른지 여기는 동사 자체가 그냥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 일형식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예, 부정어가 앞에 나왔 텐데 부정어라는 게뭐예 뭐, n o little, hardly, 되게 많죠? seldom, no,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예, 그렇게 나왔을 때는, 아까는 동사가 그냥 나와버렸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분리가 돼. 조동사가, 조동사만 나와요. 조동사만. 그래서 부정어고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예, few는 셀수 있는 명사랑 같이 쓰여서 거의 뭐 많다. 거의 없다.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랑 같이 쓰여서 또 거의 안타, 없다. 네, 이건 대표적인 부정어들이잖아요. 거의, 뭐, 뭐, 안타라고 해서, 네, 부정문으로 해석하는 거죠.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이런 말들이 문자 앞에 나와. 또, 이, 이건 말고도, 이건 부사, 부사고요. 이렇게, on no account, for no reason, under no circumstances.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구로 된, 전치사 구로 된 부정어들이 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뜻은, 결코 안타라는 부정문입니다 on no account for no reason 네. 무슨 일일수도 안하는 그렇지 않다 라는 해석이 되는데 예 네, 요거는 그냥 알아두라고 나온 거예요 어떤 예문을 지금 드릴 건 아니고 네 이런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not a person could just see on the s t r e i n h e d village 그 마을의 거리에서는 당신은 한 사람도 볼수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주어 그 다음에 could not see a person 이렇게 됐을 건데 예, 부정, 어 p e r s 이란 목적어를 부정어랑 같이 도출 시켜버린 거야. 그랬을 때, 예, could라는 여기 있던 조동사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주 앞으로. 예, 의미는 똑같아요. 예, 근데 강조를 한 거야. 요 e few friends. 이건 뭐야? Did he? 어, 주가 여기 있는데? 이게 주인 어줄알았더니 아하, 그럼 얘는 뒤에 있었던 목적어구나. 그 목적어 가 나온 거예요. 그는 학교에서 어렸을 때, 끼우 다닐 때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라는 건데요. few라는 부정어로 앞으로 도취 내놨기 때문에 역시 조동사가 나가고 여는 어때요? 동사 원형들이 지금 남아있죠? 네, 이렇게 조동사 도가됩니다 never have I met such a kind clerk at the store. 자, 나는 결코 한 번도 그렇게 친절한 점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상점에서. 그래서 원래 I have never met. 어요 I have never met. 그럼 i have never 에서 이 never를 같이 아 이렇게 안 써지냐 예, never를 문두로 내놨을 때 예, never를 내놨을 때 여기 현재 완료니까 have pp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have만 이렇게 문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남아 여기 뒤에 메시라는 예, 현재 완료 니까 분사가 pp 과거 분사가 남아있죠 이런 건 동사 원형이란 말이지 동사 원형인데 여기는 pp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 형태가 조동사일 때 pp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만나 본 적이 없다 이렇게 never라는 걸로 도치가 된 거죠 자 이렇게 not a person 어떤 명사를 표현한 부정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 부사로 부정어가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다 조동사가 됐다는 거죠 동사 자체가 나가지 않아 아까 comes Here comes the bus. Comes가 나갔잖아요. 동사가. Does come이 아니라. 네, 요게 차이점입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So neither n o w her. 같은 건데요. 이거는 대화체에서 그래, 대화체에서. 나 배고파. 어, 나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 나도 Me too. 라고 하기도 하지만. 나도 그래 라는 의미에서 so를 문도에 내놓으면 동사 주어가 도치가 돼요 역시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가는 거지 동사 자체가 나가는게 아니에요 일반 동사일 때 원래 나는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라는 소리를 so am I 이렇게 합니다 음, 그 다음 또 다른 예문은 뭐가 있을까요 예 네, 그냥 일반 동사일 때 그냥 커피를 좋아한다 어그 그 친구 제이슨도 좋아, 좋아하던데 이렇게 his friend 제이슨 Yeah, like coffee too 이렇게 된 건데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냥 so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도치를 시키는 거예요 so라는 부사가 나갔을 때도 도치가 된다 그다음 부정문도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안 그래 이런 거 I'm not interested in the movie 나 영어에 관심이 없어 나도 관심 없어 라고 할때 I'm not interested in the movie either 여기 either가 원래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란 말이야 나타고 이들 합쳐서 리더를 한 다음에 역시 또질 시킵니다. 음. 이게 리더가 있다고 리더 자체가 부정어라서 낫이 없어요. 여기 M입니다. 음. 그냥 예 그러면 리더 말고 또뭐도 있냐면 door라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야 우리는 나도 그래 하면 다 알아듣는데 얘네 나도 그래가 아니라 나도 안 그래 라고 해야 돼요. 부정문에서는. 나 숙지 못했는데 나도 못했어. 나도 안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똑같은 거예요. I didn't finish my work either. 이건데 not과 either를 합쳤고 그 either 대신에 짧게 nor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nor did I. 그럼 여기 왜 did고 아까 왜 m이고 이런 건 알겠죠. 예, 같은 동사로 맞춰줘야지 다른 동사로 맞춰주면 안 됩니다. 예, can이면 can으로 will이면 will로 같이 가줘야 돼요. 네. 요렇게 요런 것들이 문두에 나와도 역시 도치가 되고요. 또 어떤 도치가 있냐면 네, only가 포함된 거요 역시 이것도 어떤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only가 쓰인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에 내놨을때 역시 도치가 됩니다. 예문을 네, 볼게요. The construction 그 공사는 끝났다. 최근에 되어서 야 끝났다 이런 얘기 최근에 되어서야 끝났다. 그럼 only recently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 문두에 내놓으니까 이렇게 된거예요해지라는 조종사를 주 앞으로 보내버린거죠. 뒤에는 pp가 남아있고요 only after lunch did she drink a cup of coffee. 자 이거는 only after lunch를 문두에 내놓은거죠. 원래는 she drank a cup of coffee only after lunch 이렇게 됐던건데 그 뭐야 점심 먹고 나서만 그냥 커피 마셨다 요걸 도취한 거죠 그랬을때도 역시 예 조동사 가 주어 앞으로 나간거죠 뒤에 동사가 남아있어요 음자 이렇게 예, only가 포함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뭐 only when 이런 것도 있어요 뭐할 때만 only when 그 주어 동사 쓰면 뭐뭐할 때만 뭐 뭐뭐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only가 포함된 경우도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나와 나와 나와 예 if 가 생략돼 그 가정법에서 우리 배웠던 거죠 if 가 생략됐을 때자 뭐뭐가 있다면 있었다면 했을 때 음, if it h a not e for 기억나요 또는 if it had not been for 이랬을 때 if 가 생략돼 너무 기니까 그래서 were in u g h for 이렇게 if 가 생략되면서 월가 주 앞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뒤에는 바뀌지 않아요. 예. if 절만 바뀌는 거죠. 이게 과거, 가져 과거 완료일 때는 없었다면,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은 살수 없을 텐데고요. 여기는 네,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head, not, head, pp니까. 자, 이때도 if가 생략이 되면, 음, 어떤 일이 벌어져? head in, up in, for. 유명한 수고잖아요 뭐뭐가 없었다면, 네 도움이 없었다면, 실수했을 텐데. 예, 특히, if가 생략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 이두 문장, 음, 가정법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한 거예요. 없다면이 잘 나옵니다. 생략. 예,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문장 전체가 나가는 게,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는 도치가 아니라, 문장 뒤에 있던 보어가 나가는 도치라고 했죠. 예, as가 이때 양보라고 해서 양보가 뭐죠? 예, 뭐뭐 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도우라는 걸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문장인데 이렇게 as를 쓰고서도 예, 도치를 시킵니다. tired as he was 그가 피곤했지만 이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있었던 tired가 나간 거야.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young as the child is 그 아이는 어렸지만 문, 문제를 잘풀수 있었다 이게 원래는 though the child is young 이었던 것을 예, 예. 영이라는 그 보어를 문두로 내놓으면서 도치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는 as를 씁니다 네, as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문장 중간에 이렇게 도치 보어가 앞에 있어요 형용사가 딱 앞에 있으면 양보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치가 되는 경우 잘 알아두고요.